아니지 저렇게 빈결이 되는 거야, 씨발 아니, 까만 저건 뭐야? 아, 저게 뭐냐? 아, 저게 빈결이 된다고? 흡수, 흡수, 흡수, 흡수, 흡수, 흡수. 야, 흡수를. 나, 나 이거 그 따도 되냐? 잠깐 나 죽었어. 어, 잠깐만. 어, 나 나도, 나도 죽었어. 어이가없어갖고 어? 살아야 돼. 어, 야. 어? 좋았는데? <웃음> 진짜 어기네? <웃음> 와...